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가 하는 연애는 에요 안정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안정감이요 남자가 생각하는 안정감과 여자가 생각하는 안정감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접근을 해야 우리의 연애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안정감과 노력할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안정감은요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영원히 어쩌면 영원히 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흐름을 느낄 때 그렇게 확실한 느낌이 들때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안정감을 느낄 때는요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텐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대에게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겠죠 내 남자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안정감은요 조금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또는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 없고요 내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상태면 요 남자는 안정감을 느끼고요 자기가 온전히 잘 해낼 수 있고 이 관계를 웃고 즐거운 상태로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런 확신이 들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요 여자들이 말하는 안정감을 채워주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남자들은 요그 안정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이벤트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내 상대방에게 오늘도 잘 해냈다라는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요그 이벤트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뻐는 하지만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수 있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게 되거나 이게 끊어질까 봐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꾸준히 할게 아니라면요 너무 일시적으로 뜨겁게 해오는 행동들을 경계할 거고요 이런 여성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해줬는데도 쟤는 왜 저럴까 라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잘해주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들은요 칭찬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그 칭찬을 해서 내 남자가 이 행동을 안 해올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기에는 내 남자가 버거워할까봐 그게 불편해져서 자기에게 마음이 지쳐갈까봐 두려운 마음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행동은 고마운 것은 맞는데 안정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뒤에 있을 불안정에 대한 걱정을 하는 느낌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노력할게 인데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다 같은 뜻이지만 받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앞으로는 내가 노력할게 라는 말을 했을 때 여자가 받는 느낌은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느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남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자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를 향하거나 나와 같은 생각이기를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력할게라는 남자의 진심이 가끔은 의도치 않게 서글픈 여자의 마음을 만들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역시 여자도 요 남자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운 생각이 들때 노력할게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노력할게 라는 말을 여자가 사용했을 때는요 남자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는 요 여자가 노력할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기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거든요 차라리 남자가 요 양아치 같은 놈이면 모르겠는데요 대법 괜찮은 남자는 요내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지 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해준다는 라게 고마우면서도 살짝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노력하겠다는 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고 나서 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그것마저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요 그 앞에 혹은 뒤에 살을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나도 너하고 그러고 싶어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려고 라고 남자는 말하면 좋겠고요 나는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서로가 오해하는 일도 분명히 줄어들 거고 서로가 더 깊은 감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